야 오비키 <웃음> 스텔라잖아 스텔라잖아 오비키 너 놀리지마 나안 놀렸어 <웃음> 짜증나 박사인 너 웬일이냐 우리 집에 나이 아, 악마 누나가 자꾸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악마이이악 누나를 노려쳐서 봤는데 저번에 말랑이 고래한거 자꾸 달라고 그래가지고 너가 사기쳐서 가져간거잖아 내 말랑이 나 회기친 거 아닌데. 그래서 자꾸 따라와가지고 집까지 오게 된 거야. 내 노라고, 내 말랑이! 아, 알겠어, 알겠어. 어떤 말랑인데? 빨간색이랑 흰색, 개구리알 들어있는 거야. 빨간색이랑 흰색? 아, 이거? 자. 누나, 왜 줘? 내가 거래해서 받은 건데. 헉, 내 거야? 너 집에 있는 동안만 이거 갖고 놀고 갈때 다시 돌려줘. 너가 거래한 거니까. 이제 됐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아! 내가 거래한 건데 우리 재밌는 게임 하려고 했어 너네도 하자 재밌는 게임? 뭔데?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스피드 게임! 너. 주어진 아, 단어를 세상 설명해서 뭐. 정답을 아, 맞추고 하자. 1분 안에 더 많이 맞추는 팀이 승리! 오! 나 자신 있어! 어 그럼 리온이랑 어. 박스인이랑 팀하고 나랑 텔라랑 팀 누가 더 많이 맞추나 하는 거야 얘랑 나랑 팀이라고? 이 바보라? 그럼 음. 너 텔라랑 할래? 텔라 막 영어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감당 가능하겠어? <웃음> 그래 그럼! 다 이겨주지! 파이어! 악당! 파워! 죽을래 너? 무시 무쇼! 그럼 게임! 준비 준비 준비! 시작! 가위바위보 에서진 팀이 먼저 게임하기! 좋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어? 맞잖아, 나이스. 너네 어? 먼저 해. 먼저 해도 많이 맞추면 장땡이지.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 바보랑 같이 해야 되다니? 바보라니 케케케 빵빵 뿡뿡 빵빵 뿡뿡. 아 정말 짜증나. 자 한다. 설라 시간제. 오케이. 준비. 시작. 어 이거 우리 학교에서 먹는 거. <목소리> 음 소시지. 소시지 말고 우리 학교에서 왜 열두시 땅 하면 먹으러 가잖아? 음 열두시 당아 점심 허, 아니 점심 때 이거 받아서 먹잖아 이거 판 있고 이거 뭐야? 어 그게 뭐였지요 천국대 어. 치옥 급식 급식 정답 어 답답해 내가 다 맞출 걸 그랬어 개개개에에 어? 다음 문제 어 이건 내가 다녀온 마을이야 어... 놀이터? 마을이라고? 놀이터가 아니라 어? 내가 다녀왔다고? 음... 다녀왔다 피아노 건 아니 아니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거 이거 이거 좋아하는 색깔? 똥색 <뽕> 똥색. <뽕> <뽕> 똥색 똥색 똥색 똥색 아니고 이게 무슨 색이야 이거 정답 정답 검정색 정답 다음 문제 6 플러스 7은? 1 2 3 3 4 5 5 5 10, 13, 13 어? 맞췄잖아 정답 다음 문제 땡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어 그럼 오리온 박세인 3문제 맞췄습니다와짝짝어저 바보 아니면 더 맞출 수 있었는데 다음은 우리 한다 예. Yeah. 그냥 편하게 설명해. 생각 안 나면 영어로 해도 돼. 오케이. 너무 영어 말고 알겠지? 너무 영어 알겠어. 준비. 시작. 시작. 음 이거 우리끼리 선물 만들어서 주고 하는 거야. 콜? 스케치? 노노 노. 어 오픈 재미 있어. 오픈 재미? 뜯는다고 Random box? Random pack! 정답! Down! You're so g o um. When you want to exchange of your fidget toys? 잠 a 잠깐 잠 a 만 너무 a 어잖아그피 <웃음> <피자> t 토이? 말랑 g l i 같은 Fidget t o y l i e a p Yes, yes! 근 u t if you want y h a then we could uh, trade each other. Oh, 그거. 말랑이 고래 정답 다음 이러다가 지겠어 안 되겠어 최별 방법 음 이거 제일 무서운 동물이야 어 무서운 동물 뱀 사자 룸끌 no. <끄러> <끄러> 호랑이 호랑이 정답 다음 이건 절대 못 맞출걸 어? 어? 어? 뭔 뭔데? 아무거나 말해봐 그냥 말해봐 음... 너무 길어 길어? 뭐야? 왜 길지? 뭐지? 그럼 저건가? 속담인가? 음... 네발 달리고 빠른 동물이 간다? 어... 네발 달리고 빠른 동물이... 치타! 아니야... 타조? 타조는 두 발이고 말인가? That, that, that's right 그거가... 다음 말이 뭔지 모르겠어 음... 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No 음... 저 말이 뭔지 모르겠어 아 그럼 통과 통과! 어? 다음 다음! 다음! 응? <웃음> 통과! 다음 문제! 어! Oh, what is this? 표정! 얼굴! 정답이잖아! 땡! 1분 끝! 와! 이겼다! <웃음> 근데 뭐였어? 세 번째 문제? 나도 몰라 <웃음> 짜증나! 아 뭐야 이게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곱다는 말은 예쁘다는 말이야 예쁘다 어 말을 예쁘게 해야 예쁜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구나 그래도 이겼다 하이파이 예 훔쳐서 짜증 나지만 내말랑이는 찾았어 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스피드 퀴즈 게임하면서 놀기 대성공 네. <웃음> 편지는 권민서, 권민정, 오키님 2명에서 보내줬어요 우와 잘 그렸다 이거 봐. 텔라님 설아님, 비키님 오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오키님이에요 어, 10살 오키님 반가워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봐요 허? 진짜요? 그리고 비키언니 영상 너무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미술대회에 출전했어요. 조금 떨리지만 비키 언니가 응원해주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잘해라! 잘해라! 비키님을 가장 사랑하는 오키가. 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 그림을 그리셨나봐요. 진짜 잘 그린다. 미술대회 1등 할것 같은데요?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어, 읽어볼게요. 비키 언니 항상 영상 많이 많이 보고 있어요. 모든 영상 재밌었어요. 아, 비키 언니의 영상이 모두 <웃음> 재밌었다고. 감사합니다. 비키 언니 예쁘고 아주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이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키 언니 영상 많이 많이 볼게요. 앞으로도 사랑해요. 또이 스티커 너무 귀여운데요. 요거 옷에다가 붙이겠습니다. 권민석, 권민정. 감사합니다 어. 미술대회